사실 저는 팔자주름에는 필러뿐만 아니라 베이비 콜라겐 주사도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호 원장입니다. 요즘 베이비 콜라겐 주사 시술을 하시러 병원에 많이들 매원하고 계신데요. 베이비 콜라겐 주사는 눈밑 꺼짐에만 시술하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베이비 콜라겐 주사 같은 경우에는 눈밑 꺼짐 뿐만 아니라 이마에도 관자 꺼짐, 옆볼페이 여러 군데에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성이 좀 떨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마를 볼록하게 한다라든지 볼을 세운다라든지 턱을 뾰족하게 내는 모양을 만드는 데는 적합한 시술이 아닙니다. 볼륨을 조금 만들기 위해서 콜라겐 생성을 위해서는 어느 부위나 시술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분들이 팔자주름이 고민인 거거든요 팔자주름에 좀 주사를 좀 해주세요 라고 많이들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고민을 해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팔자주름이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약간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도 있고 지방세포가 위축이 돼서 약간 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20대라든지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위축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탄력이 떨어진 게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막 누름을 펴주듯이 시술을 하면 초반에는 주름이 펴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여기 주변이 무거우면은 시간이 막상 지나 보면은 약간 튀어나오게 되기는 하긴 하거든요 팔자필러 시술에 대한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검색을 해보시면 필러가 막 위로 움직인다 얼굴이 원숭이처럼 앞잎이 튀어나왔다 팔자주름이 더 심해졌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즉 팔자에는 생각보다 뭘 넣어서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원인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자 주름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의 얼굴을 살펴보면은 눈밑꺼짐이라든지 옆볼 페임을 같이 동반한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팔자 주름에 대해서 왜 생기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 제가 얼굴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보여드립니다. 눈밑이 이렇게 막 꺼져 있으면 여기 안에 있는 볼륨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아래로 처지니까 팔자 주름이 더 심해 보이거든요. 여기는 눈밑꺼짐을 조금 해소를 시켜주면이 피부가 약간 올라가는 성질이 있겠죠. 그러면 약간 팔자 좀 약간 또 펴지기도 하고 여기가 들어가 있으면 또 피부가 또 이렇게 아래로 쑥 내려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볼페임을 계속 시켜주고 합니다 물론 좀 나이가 좀 많아져서 지방의 위축이 있을 때는 약간 꺼짐이 조금씩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베이비 콜라겐 주사를 치행을 하고 있고 단주름을 개선하고자 약하게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데 하지만 팔자 주름이 보인다고 해서 그 부위를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원장님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은 팔자 주름에 직접적으로 베이비 콜라겐 주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 가끔 좀 약간 이상한 글이 올라온다. 사실 저는 팔자 주름에는 필러뿐만 아니라 베이비 콜라겐 주사도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말. 많이 꺼져 있는 부분 몇 분에게만 소량으로 주사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꺼져 있는 곳에다가 직접적으로 꺼짐을 개선하는 주사를 하면 은 팔자주름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팔자주름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팔자주름이 고민이 될 때는 원장님과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그 꺼짐의 원인을 해결을 하셔서 예쁜 얼굴 라인도 찾고 팔자주름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비 콜라겐 주사는 팔자주름에 직접적으로 시술, 시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옆볼이라든지 눈밑 꺼지는 개선을 시켜서 팔자주름도 개선하고 리프팅 효과도 주고 얼굴 라인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